안녕하세요 우리 드려야 돼? 안녕하세요 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스키장 가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올해 첫 스키여서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는 중 밥을 먹을 것 같아요 짠 저희 오늘 점점 아, 저녁인가? 점점 맛 먹겠죠 뭐야? 내 꿈, 대 거지, 고기 아니, 아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우리야 아, 커피 마실아 커피 한잔 하자 명도아 커피 한잔마셔보자 어딨냐고요? 믹들. 사탕 있어? 민미 동절. 같이 가시죠, KLMG님. 오늘 패션이 어떤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승위를 타시는 편인가요? 네, 이틀 열어주는 게 어렵더라고요. 오호... 멋지게 하네요, 좀. 네, 이제 커피 한잔 가시죠. 가시죠. 네. 여기있네요. 네, 여긴가요? 다가 가, 가, 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네, 원하는 바닐라떼 맛이야. 그럼 어떤 맛이죠? 아, 맥심이 맛있는 맥심이에요. 맥심이요? 야 포항항이 뭔데? 도대체? 웃는 소리다 웃는 소리. <웃음> 포항항.. 이런 거.. 포항항을 모르는 거면.. 은나이가 먹었다는 거다. 뭔 소리고 그 뭐.. 다가간다 다 알아? 알지. 내주변은 모르던데? 다 알지 않나요? 지금 렌탈샵 도착했습니다. 지금 스키보 빌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 바지도 고르세요. 지금 뒤에 친구들 고르는 거 보이시죠? 저도 고르러 보겠습니다. 안녕. 바지도. 안녕하세요. 이게 라지야 이거? 이거, 이거, 아지야, 이거? 어. 나, 나이사이러다 엉뚱까지 타니까. 너가 엑스라지 e 는데 내가 엑스라지 y I s 이거 이거 e d in t 요 e morning. You got the government. Swing run on 고 h e thing. s 이 i n g run on the thing. I think you have a l 이 t t l e blue. She keeps you. I look at it. People talk a b o u 이거만 돈 받았어요. 네. 그럼 우리 선도 갖다 주는 중니까진나지 진짜로 해주 거예요. 이 밍밍한 것이다 후빠이다. 후빠이다 잖아 원래 네명까 어, 어, 받아야 되는데 오늘 사장님께서 저는 가격을 떼우셨어요. 제가 홍보 경 음. 한다고 음. 해가지고. 음. 짠. 음. 받았어요. 사장님께서 저희 서비스로 합격도 주셨습니다. 저희 렌탈 다 하고 이제 올라갈 거예요. 안녕. 보이시나요? 지금 막 슬로프 개장해서 오픈해서 지금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어커벨리입니다 여러분. <웃음> 보이시나요? 저 일단 처음 홍거에서 중급 코스부터 왔어요 사람이 진짜 없는거 보이시요 끼부리네 <웃음> <웃음> 정상에는 이렇게 정상에서 라면도 먹고 여기 어묵도 팔아서 오뎅도 먹을 수 있어요 <웃음> 뭐에요? <웃음> 왜가좀 여기가 상급 코스인데 얘가좀 높아요 높고 경사도 좀 심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예뻐요 무섭긴 한데 내려 네, 가보겠습니다 내려왔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봐이봐 이봐. 뭐야? <웃음> 멋있다 내 친구 멋있다 여기가 최상급 코스예요 여기 경사 대충 보여드릴까요? 여뭐라면서요 여기 여기 <웃음> 여긴 너무 높아요 여기 진짜 티익스프레스보다 더더 경사가 그 깊은 것 같아요 다타로 가보겠습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어떤지 하는.. 한... 우리는 왔어 버디해안스 여기는 오크밸리 안녕 <웃음> 지금 타다가 한 2시간 정도 타다가 <웃음> 배고파서 잠시 매점 <레저> 왔어요 <웃음> 어니언 핫도그 3개 시켰어요 진짜 맛있겠다 와, 지금 내가 두시간 동안 타가지고 배고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해 진정해. 진정손떨정해진손해진 떨리냐? 와진짜네진짜해떨정해진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그 자동으로 나와. 어. 어때? <웃음> 맛있어? <웃음> 저는 다시 타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두둥 탑. 두둥 탑. 어떻냐? 아니야? 아니야? 아, 무섭긴 한데. 지금 마지막으로 집 가기 전에 친구 한 명이랑 지금 아유. 최상급 왔거든요? 서로 하, 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서로, <웃음> <웃음> 서로 그래가지고 그냥 하기로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여긴 찍을 수가 없어서 내려가서 제가 그 다음 영상을 찍으면 살아있는 거고 못 찍으면 제가 실려간 거예요 가 보겠습니다 아까 까만, 까만 거 보이죠? 아, 진짜 밑에가 안보여 밑에가 두근데? 여러분 제상급에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성공했어요 아, 근데 허벅지가 터지실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계속 슬리핑마다 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허벅지가 무리가 오는데 이게 빨리빨리 돌아야 될것같더라고요 잘했습니다 하... 네, 음, 최상한급 성공을 했습니다 갑니다 <웃음> 아니야? 두둥이 딱니다리써라 <웃음> 안녕 이제 집에 갑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재밌었다 와. 와. 모두 반납할 때는 이렇게 해주십니다. 지금 다시 렌탈샵 와가지고 옷이랑 바지랑 신발이랑 반납하고 갈 거예요. <웃음> 지금 옷 갈아입고 다시 찍겠습니다. <웃음> 잘 놀았나요? 예. 네. 아 어, 힘들었습니다 오늘 많이 너무 지셨는데 보람찬 하루였네요 그죠? 형민님 괜찮으셨나요? 예 허브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내일 뻗을 어버, 거 뻗을 허브 재미있었나요? <웃음> 네,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빙빙 유바 유바 윙바 윙바 안녕 아, 저희 강윤정 프로샵은요, 오크밸리에서 한 14년 장사를 했고요. 네. 네, 모든 의류가 올해 다 새거로 교체되어 있고, 네, 좋았어요. 스키 또한 전부 100% 살로만 스키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 최신 장비만, 네. 최신 의류, 에 신상 의류만 취급합니다. 모크밸리 넘버 no. 원입니다. 강윤정 프로샵, 네. 많이 찾아주세요.